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을 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을 터치하시면 를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죠. 자막 기능을 이용하시면 을 영어, 한글 자막도 볼 수가 있고요.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이 편한 언어로 시청하실 수도 있고 저녁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자막으로 시청하실 때 또는 글로 이해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l2l 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l2l 그럼 l2l 이 어떠한 기능이고 그래서 약간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 코킹, 수평으로 움직이는 건 힌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선수들이 거리를 내는 그러한 모든 방식이 다 L2에서 왔던 것이었던 것이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L2를 어떠한 느낌으로 써야 하는지 그 느낌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네. L2L. 보통 L2L 하면 이게 L 모양이 딱 보이려면 서야 되죠. 이래 L자가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거 그것도 힌징이야. 이건 딱 힌징이야, 보니까. 이게 세우는 건 코킹. 그래도 L L L이에요. L2L을 할때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건 L2L을 쉽게 할수 있는 요령도 소개가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코킹 위주의 L2L이 될 때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왼 엄지예요. 왼 엄지에 의해서 수직 L2L은 왼 엄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으쌰, 엄지 누르고 피하고 엄지 여기 있으면 지금 엄지가 있죠? 그래서 엄지가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손목이 탕 튀면서 올라가요. 왼 엄지가. 자, 그러면 수평적인 움직임에선 누가 하느냐? 오른, 검지가 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딱 그립 잡으면, 오른손을 막 엄지에다 대고 있는 분들 있죠? 이거는 그 완전히 스윙 안 하겠다고 방해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여기서 딱 고정시켜 놓고 못 쓰게 해도 스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힌징은 검지예요. L, 검지예요. L, 검지예요 그래서 45도 스윙이 되면 왼엄지, 오른검지가 같이 쓰이는 것이고,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주로 오른검지가 쓰이고,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오른검지가 쓰면 덮이니까 왼엄지가 누르면서 내려가는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들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연습을 할때 보면 왼엄지, 서울 때는 왼엄지, 왼엄지, 눕힐 때는 오른 검지, 오른 검지. 그리고 왼 엄지로 할 때는 왼 손이죠. 왼 손은 왼쪽 어깨 밑에서 활동을 하니까 코킹일 때왼 허벅지에서 교차가 일어나요. 왼 허벅지에서 일어나요. 왜냐면 왼손 위주가니까. 그리고 힌징일 때는 오른 허벅지에서 교차가 일어나요. 오른 허벅지에서 교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옥스윙은 오른 허벅지에서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을 오른쪽에다가 두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교차가 일어나죠? 코킹은 왼허벅지예요 위로 세우는 코킹은 왼허벅지 치는 힌징은 오른허벅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콕공 스윙이 평소보다 서 있다. 우리 옥 스윙은 누워 있어요. 서 있어요. 누워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서 치는 거고. 코킹 스윙은 어때요? 컨벤셔널 스윙은 서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고 가서 이렇게 해서 왼 엄지로 이렇게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이 스윙도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 컨벤셔널 스윙은 너무 큰데 옥스윙은 그스윙이 유연성이 안 되는 분들 어 워낙 했었잖아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응용이 되는 거지만. 그런데 나는 오른손 위주로 공을 잘 쳐. 그리고 난 수평 스윙을 해. 그러면 오른손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 드로우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구질로 따지면 나중에도 주제를 잡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만, 너무나 슬라이스가 많은 분들은 옆으로 눕히는 힌징 스윙을 해서 오른 검지로 공을 때리면 슬라이스가 굉장히 줄 것이고, 훅이 심한 분들은 약간 위로 올려서 엄지로 누르면 왼쪽으로 도는 걸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왼 엄지와 오른 검지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골프 스윙을 L 2 애를 배운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을 채는 겁니다.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을 채는 겁니다. 공을 채는 거예요. 채는 거예요. 쳐낸다. 찬다. 쳐낸다가 뭐지? 아이 병이 쳐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채나? 아닌데? 채는 건, 채는 건 약간 걷어 올리는, 쓱 채는 게 채는 건데, 채는 건 아무래도 위쪽으로 가는 느낌인데, 치는 건주어 박는 느낌이고. 챈다는 뭐냐면, 손목에 스냅을 이용을 해서, 싹! 걷어 올리는, 또는, 싹! 걷어 돌리는, 이러한 동작. 자, 보세요. 얘를,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그립도 막 헐렁헐렁한 느낌에서, 순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목 액션으로 인해서 스피디하게 액션을 만들 수 있는 이 동작을 챈다라고 하고요. 챈다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견고한 그립을 잡고 이렇게 해서 스윙을 꼭 전부 막 공기도 하나도 안 통하는 그 정도의 그립을 잡고 치는 걸 저는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챈다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공이, 어, 놓여 있는 그 최저점에서 내가 스위치가 일어나면 이거는 채는 느낌이 되고요. 내가 그 위치에서 공을 때리려고 노력을 하면 그거는 치는 느낌이 돼요. 그런데 채는 것과 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채는 건 공에 대한 집착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공의 위치에 대한 건 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어, 도도한 느낌이 돼요. 그래서 딱, 이런 식의 느낌이 돼서 동작도 막 그냥 막 너무 진지하고 막 끌려다니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치, 치는 건 여기에서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은 치는 스윙이 많을까요? 치는 스윙이 많을까요? 치는 건 이런 식이에요. 몸 움직이는 게. 그립 꽉 잡고. 그러면 꽉 그립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그립을 아예 어떻게 힘을 주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꽉 잡은 상태에서 점점점점 점점 힘을 풀어서 필요한 부위만 쓸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취지에서 꽉 그립을 제안했던 건데요. 체는 기술에서는 그립이 최대한 많이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즉 손바닥 부분이 떠 있다가 붙었다 떠 있다 붙었다 이 액션이 크면 클수록 훨씬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 다만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여덟 손가락은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L. 보면 거의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팍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L. 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이제 응용하면, 오! 어? 그거네? 그러실 거예요. 보세요. 자, 칠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거 있죠. 순간 팍채 가지고 오는 거. 그렇죠? 보세요. 지금 뭐 8번 아이언, 160번 2아드 그리고 드라이버. 드라이버도 치는 게 아니라 칠 거예요. 음. 드라이버는 당연히 긴 클럽이고 라이가 이렇게 낮으니까, 라이각이 작으니까 옆으로 지금 돌린 거거든요. 그럼 힌징이겠죠? 자, 다시. 음. 응. 지금 보세요. 당연히 옆으로 가니까 사이드 블로우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거리도 한 200. 이거는 미터로 보셔도 됩니다. 235 미터 정도가 그냥 거의 이동작으로 나가요. 어이 없어, 그렇죠? 골프의 수준을 높이시려면. 골프의 수준을 높이시려면 치는 게 아니라 채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채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채요? 라고 또질문 하면 오늘 레슨을 안본 분이에요. 아니면 보셨더라도 집중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채는 동작은 L2L이라고 그랬어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팍, 여기에서 팍, 교차가 되는 순간에 공이 걸렸을 때 그 동작은 채는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지를 가져와서 어프로치를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어프로치에 더덕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지 못하고 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교차를 빨리 들어가잖아요. 보면 이런 식으로 교차를 빨리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치고 싶은 구질을 다칠 수 있어요. 물론. 거리를 조절하는 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열었어. 인스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L 하고 이런 식으로 손목을 탁 채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오히려 깔끔한 클린 터치가 나와요. 다시 여기서 보면 보면 열었죠. 클럽 페이스 완전히 눕혔죠. 이런 상태에서 어 이걸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L 이런 식으로 l 를 해주면 굉장히 깔끔한 터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꼭 우리는 l 를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L의 영역이에요. L 2 o L은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칭의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프로치 어떻게 하지? 이걸 갖다가, 오, 착해. 오, 착해. 그게 아니라, 어, 거기 있어? 그래, 알았어. 나는 그냥 L만 할게.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줘서 나가줘야지 이 공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내려다가 이거 골프 스윙 같지도 않은 어프로치를 하면서 실수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컨벤셔널 스윙, 옥스윙, 그러니까 누우면 옥스윙, 세우면 컨벤셔널,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스위치 들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 하는 그 동작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완전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옥스윙 바이블 50강 끝났어도 뭐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죠. 하지만 새롭진 않죠. 그런 게다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골프공은 아,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내가 L2L을 통해서 채는 가운데 스위치하는 그 구간에 놓여 있어서 공이 어쩔 수 없이 채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골프가 얼마나 우아해지는지 몰라요. 맨날 치로 이렇게 다녔던 분들이 딱채는데 무엇으로 몸을 어떠 어떠 어다 어떠, 어떠, 해요. 그렇죠?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립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소위 말하는 견고한 그립, 어, 좀 그립에서도 약간의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괜찮았지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엄지 척다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 뭐 12만 명 구독자, 제가 목표했던 그 인원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11만 5천은 된것 같은데, 5,000명 여러분들의 힘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